네. 매달 초에 다 설계를 해보잖아요 네. 뭐 홍보까지 저렴한 것도 맞고요 사망력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 놓친 부분들이 꽤 많아요 네, 수수비를 한 번에 크게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야. 양성자 치료에 대한 것도 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양성자 치료가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두 군데에서 밖에 납입면제유사함이 그렇죠. 네. 네. 롯데만 빠져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음. <웃음> 31세 이상이죠 음. 가입할 수 있는 성인보험의 경우 유사함을 납입면제로 설정해 놓은 보험사는 없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혁표입니다. 오늘은 성인건강보험 전문가 조우민 짐장님 모시고서 30대 보험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민 짐장님이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민 팀장입니다 30, 30대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보험에 대해서 사실 큰이즈를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른이 보험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챙기시는 스마트한 분들이 많아지신 시기인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추천해 줄수 있는 플랜을 좀 말씀을 주신다면. 네. 일단 30대 분들이라 하면은 먼저 사회초년생 분들, 그리고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 막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자녀를 출산해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보통 요세 가지 케이스로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케이스별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컨설팅 기준이 다 달라질 수 있고 그 포인트를 잘 설명을 들으셔야 보험 가입하시는 데 혼동이 없으십니다. 음. 일단은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이 보험료일 거예요. 음. 도대체 얼마를 측정해야 되는가? 음. 일단 제 기준에서는 소득의 5% 이제 5%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합해서 이제,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다. 음. 그럼 5%면 15만원이죠. 음. 15만원 이내로 해결하시는 것을 어 일단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은 앞으로 있을 결혼, 이제 그 다음에 출산과 육아, 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보험을 한 번에 크게 가입을 하시는 거는 어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하 음. 이제 나한테 필요한 이제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아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음. 가족력이 있다고 해도 신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요. 음. 일단은 본인이 건강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 보험에 대한 니즈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데다가 30대 분들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좀 어렵다 기 보니까 보통 스탠다드식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인 3대 진단비와 이제 수술비 보장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후유장애까지 해서 음. 기본적으로 월급의 5% 안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시고 또, 자녀도 출산하시고, 또, 배우자라도 이제 이게 합쳐지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근본이 될수 있는 진단 자금들. 실손이 가장 기본이고, 실손 플러스 진단 자금들 좀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수술 자금들부터 간단하게 좀 기본 베이스를 갖출 수 있는 것들을 5% 내에서. 네 준비를 5%를 맥스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거나 만약 결혼 계획이 없다 하시더라도 음. 30대는 음. 내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인도 자각할 수 없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여력을 남겨두시고 음. 앞으로 보험을 하나에서 어, 많으면 두개 정도 건강보험으로 이제 보완을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음. 보험료 지출을 한도 내로 풀로 가져가시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고 있죠 음. 그러면 이달에 좀 추천해 줄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음. 이런 분들에게 있지만 새롭게 는 가입을 하겠다 내지나 아니면 나는 아예 그냥 보험이 없다 새롭게 나는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해줄 수 있는 음. 일단 많이 보셨다시피 흥국을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흥국화재 네, 타뭐 보험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들에서 흥국 굉장히 많이 추천해요. 네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다 뭐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흥국화재가 굉장히 저렴해서 모든 조합에 이제 흥국화재가 구성되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네. 매달 초에 다 설계를 해보잖아요 네. 홍복화재 저렴한 것도 맞고요 첨명력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 놓친 부분들이 꽤 많아요 음.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일단 30대 분들은 홍복화제로 진단비를 구성하실 을 경우 5만 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5만 원이 넘지 않아서 사망 경계를 꼭 구성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불필요, 내 원치 않은 특약들을 다시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필수 담보만으로 진단비를 구성했을 때 5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죠 뭐, 암을 5천씩 가져가지 않는 이상, 사실 요새 암 진단금을 한 상품으로 5천만 원을 권유하는 설계사는 많이 없잖아요. 그죠? 보통은 2천, 많아야 3천 정도 수준인데, 일단 한국화제 3천만 원이라 가정하면, 음. 암 진단금이 1 천만 원당 한 7, 8천 원 선으로 2만 4천 원. 뇌혈관활혈성을 1000만원씩만 해봤자 4만원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러면 5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망연계가 없어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해후유장애를 넣는다거나 뭐 질병후유장애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수술비 구성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 효과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수술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음. 그리고 일단 후유장애가 이것도 두 번째 맹점이라볼수 있는데요 상해우유장애 3%와 질병우유장애 3%는 굉장히 중요한 특약입니다 30대 분들은 질병우유장애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데 통국화재 같은 경우는 질병우유장애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고요 음. 제일 중요한 건 만기가 상해우유장애와 같이 만기가 움직입니다 아 그럼 상해우유장애를 100세까지 할수 있음에도 흥국으로 했을 경우에 80세로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 원하는 대로 설계가 안 된다는 음.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30대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보험료인 롯데 손해보험으로 음.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조합으로 KB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반은 롯데로 하고, 그럼 추가를 KB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롯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진단비 구성을 위주로 하고요. 일단 수술비 보장과 표적 항암 치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설된 표적 항암 양성자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세기조절 치료 이런 것들도 구성이 가능한 KB로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단 진단비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음. 유사암 진단비를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음. 어, 둘로 조합을 하기 위해서 일반암 진단비를 음. 롯데로 2000, 뭐 KB로 1000 이런 식으로 설계가 들어가고요 음. KB도 이제 연계가 없습니다 현재 음. 사망 연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어 좀 설계가 조금 편하다고 할수 있죠 음. 롯데도 사망연계가 1억 5천만 원이 있지만 어, 비용이 일단 다른 보험사 대비 사망연계가 저렴한 편이고요 음. 이제 세만기가 아닌 연만기로 음. 어, 사망연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지출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어,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5세 남자 기준 이제 KB 손해보험의 닥터 실소 건강보험이고요 KB 조합으로 4만 1206원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의 종합 건강 보험인더클린 프리미엄으로 58,572원 이렇게 조합하여 99,778원이고요. 여성분의 경우 KB는 31,350원, 롯데는 69,303원, 더1 0 6 5 3원으로 남성분보다 오히려 높죠. 어. 왜냐하면 일단 과거에는 이제 진단비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음. 일단 남성분들이 당연히 여성분보다 진단비가 비싸서 음. 남자가 여성보다 무조건 보험료가 높다 음. 라고 이렇게 받아질 수 있는데 음. 요즘은 이제 진단비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보다 약간 내려오고 수술비에 대한 의존도가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음. 평균적으로 이제 남성 여성의 보험료 차이가 좀 격차가 줄어들었다 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더 비싸기도 합니다 보험료가 맞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요 정도는 남성보다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다 음. 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으로는 3대 진단 지비를 베이스로 가져가고요 이제 KB손해보험으로는 이제 표적항암치료 응. 그리고 새로 나온 양성자치료 응. 그리고 세기조절방사선치료까지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수술비를 응. 약간 베이스만 한 번에 크게 가입하면 좋겠지만 응. 이제 앞으로의 지출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하시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수술비를 한 번에 크게 가져간다 이러면 또 수술비 보험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오르거든요 응. 그래서 기본적인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와 종수수비 정도. 음. 여력 있다면 특정 재병수비까지지만 저는 이제 동수수비로 일단 준비를 하는 것을 과장 음. 뭐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 드리고 있습니다. AB의 이그 뭐죠? 특정 재병수비인가요? 네, 특정 재병수비 112대 재병수비. 음.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담보. 그렇죠. 30대 분들에게는 왜 추천드리냐면 30대 분들이 이 112대 질병 수술비를 청구할 일이 사실은 크게 없어요 음. 네, 왜냐하면 40대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112대 질병 수술에 대해서 보장받을 부분이 중, 충분히 생기는데 음. 그때는 112대 질병 수술비에 있는 백내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성 특정 생식기 질환이라든지 이쪽으로 좀더 발전돼서 위용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음. 일단 종수술비만 가져도 건강검진에 대한 보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요 음. 어, 30대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는 임신출산 정도인데 음. 보통 이제 임신출산이나 이제 재앙절개 그리고 요실금. 요실금, 뭐 치핵 이런 것 때문에 꼭 생명사 약관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대부분 일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일단 보장금액이 음. 3월에는 이제 연계조건이 워낙 DB손해보험이 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그 정도 보험료 격차가 없어서 기왕이면 더 좋은 거 지금은 어느 정도 격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음.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생명사 약관에 대한 보장을 챙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원 차이만 나도 보통 20년 납하면 240회차이기 때문에 240. 240만원이에요 240만원이면 종 수술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음. 그럼 이종이 보통 50만원 정도 보장을 그쵸, 받으니까 그쵸. 다섯 번을 받아야 됩니다 어. 살아가면서 그 이종 수술에 대한 그래야 뭐더 이득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가격이거나 더 저렴했을 때의 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매트이 있었던 데 지금 이제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가격적인 요소들이 떨어졌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더 비싸게 가입하면서 까지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요소는 아니다. 네, 중 중점 요소는 아닙니다. 아, 중점 네. 요소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no. 양성자 치료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양성자 치료가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두 군데에서밖에 그렇죠. 시행되지 이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음. 이제 꼭, 또 하나 생긴다고 해요 금방 근데 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성자 치료가 점점 많아질 텐데 양성자 치료에 대한 병원비, 의료비가 꽤 굉장히 비쌉니다 음. 이제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제외한 어, 나머지 부위는 비용이 2015년도 기준으로 많이 줄어들긴 해도 음. 사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에 대한 양성자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에 걸리게 되면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용종이나 이런 부분이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직이 뭐~ 선종이거나 악성이일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항암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걸 엑스선 치료라고 보통 해요 이제 엑스선 같은 경우는 이~ 암의 부위를 집중적으로 쏴서 이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넓은 표면을 음. 방사선을 쐬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죠. 음. 양성자 빔을 활용한 이 치료는 어, 정확히 암을 표적으로 해서 음. 그 부위에 맞춰서 어, 양성자 빔을 쏘기 때문에 음. 정상적인 세포에 부작용이나 부담을 수 최소화할 있는. 수 있는 치료라서 이제 앞으로도 점점 각광받는 치료이기도 해요. 음. 근데 이런 보장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보험사가 많이는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구성이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해보시고 음.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했을 때 저도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암과 관련된 부분들 음. 표적항암이라던가 양성자뭐 이런 신기술에 대한 특히 암 파트에 대해서는 KB가 제일 강자지 않나 음, 네, 뭐, 종수준비에는, 뭐, 메리츠가 시작했듯이, 뭐, 이런 부분들의 강점이 있고, 뭐 DB 같은 경우에 는수술비 뭐, 매외 지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듯이,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이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손해율 정도는 내려놨어. <웃음> 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KB는 전통적으로 암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강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히 가격 비교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제 보장에 대해서 음.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시더라고요. 이거는 음.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표적항암제 쓰면 쇠비보상 되지 않느냐. 음. 이거 실제로 검색하시면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음. <웃음> 진짜 실제석계사들도 답변이 다 달라요. 네.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보통 이런 걸 사용하려면, 먼저 이제, 심평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심평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식약처에까지 허가를 받으면, 이 치료가 이제 법정 비교별로 선정이 돼서 네.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식약처의 허가가 안난표적강암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훨씬 많죠. 네,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심평원까지만 허가 난 치료들은 이제 이미 비교별 치료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실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으로 구성하셔서 보장받는 것이, 어, 낫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맹점이 뭐냐면, 보통 표적 항암제는 약물치료기 때문에 통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통원치료비 한도 내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비용입니다. <웃음> 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허가받은 약물로 치료를 받다가 이 약에 면역이 생기면 다른 약으로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그 변경된 약이 만약에 허가를 못 받은 약이다. 그러면 사실은 치유가 중단되거나 그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이 없는 담보기도 하고 보험사들도 손해율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어 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합리적으로 거지. 해두시고 나중에 뭐, 뭐 비, 어, 비갱신이 생기거나 정말 너무 부담되게 말도 안되게 올라간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보험은좀 합리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 정말 큰 리스크부터 작은 리스크들까지도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객님들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제 현대 보장도 수술비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현대해상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수술비에서 이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KB 같은 경우는 수술비는 기본이고 네. 네, 표적항암치료나 이런 암에 대한 보장이 조금 네. 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4월까지는 질병 패키지로 사망 연계가 대체가 되어서 네. 굉장히 저렴한 연계 조건을 해소할 수가 있었는데 네. 네, 5월 1일부로 질병 패키지는 있지만 이 질병 패키지가 가지는 이제 연계 스코어링이 좀 낮아졌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비용을 조금 더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망 연계를 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음. 어, 현대해상이 가지는 장점을 이제 30대가 음. 가져가기에는 이제 혈관질환 보장보다는 일단 표적 항암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음. 네, KB로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현대해상에는 이제 양성자 치료나 음. 이 세계절 방사선이 아직 성인 보험에 안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나오게 되면 아마 KB에서 현대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음, 음. 조합 조합 방향이 중간에 이제 네, 변경된 내용은 커뮤니티 통해서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제 보면은 저는 좀 이렇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가족력이 암쪽 관련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KB를 조금 더 확정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심혈관이나 내혈관 관련된 리스크가 좀더 있으시다라고 하면 현대도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하다 그렇죠, 가족력에 따라 가는 거죠 네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해체내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대 해상에 있는 표적 항암 치료 보장은 이제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는 부분 보장밖에 해주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거거든요.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 보시면 금방 해치낼수 있지만 괜히 이제 설명이 길면 또안 읽어 보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가격 비교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약관상의 이제 디테일, 특히나 저희가 말하는 독소 조항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단순히 다른 이제 블로그라가 유튜브 채널에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표적 항암이 현대가 더 저렴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단순 비교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 일단 표적항암에 대한 보장 부분도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사실 반론이 나올 만한게 KB는 사실 3월까지는 뭔가 이 보험료 할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추천을 했지만 그렇죠? 응. 응. 흥국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담보별 보험료를 비교한 표 같은 거 많이 보여주면서 응. 네. 흥국 KB보다 흥국이 더 저렴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보험료만 따지고 보면 뭐 흥국이 조금 더 저렴한 건 맞죠 근데 보험료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설계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수 있듯이 흥국화재, 뭐 롯데손해보험, 그다음에 뭐 MG 이런 쪽으로 이제 저가보험사라고 고객님들도 알고 있고요 메리츠, 현대해상, KB, DB손해보험이 메이저 보험사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 규모도 다르고요 이 청구 프로세스가, 어, 정말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길까봐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청구 프로세스에 있어서 다소 좀 불편하거나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왜냐면, 잔체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메이저와는 달리, 이제 외조업체에 의존을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보험사가 가지는 이런 강점들을 배제하고서 보험료를 비교한다는 것은 전 무의미하다. 음. 근데, 이게 너무 저렴하면, 그죠 말도 안 되게 뭐한만원 이상 차이 나거나, 오천 원 이상 차이 나면, 흥국이나 이제 소형사들을 뭐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그액 차이가 몇백 원이거든요. KB 손해보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 할인을 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합리적 의심했죠 그쵸. 이거 맞아?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음. 이상 없이 저렴했기 때문에, 거의 뭐 폭주화했었죠, KB가. 맞아. 그때 대비 보험료가 KB가 할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만큼 저렴하진 않은데요. 음. 메이저 보험사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특히 30대에 한해서요. 모든 날령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 30대에 있어서 이제 KB가 가지고 있는 진단비 보험료와 흥국화제가 가지고 있는 진단비 보험료의 차익은 크지 않고, 음. 일단 k 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 일반암에 대장전막내암 같은 경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 이제 그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사례들이나 발레들이 있죠. 발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정도 보험료 차이 정도는 극복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도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추이를 공부해 보면 뭐 DB가 뭐 수술비에서 강자이듯이 KB가 사실 어, 암 관련된 담 보들 그죠 진단금 내에서도 암 관련 담 보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트렌드한 보 이런 보장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어. 그러막 그러니까 소름끼치게 막공유가 저렴하다. 이랬던 거는 불과 몇달 전에 잠깐 그랬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소녀를 다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수술비도 괜찮고. 네, 특정제병 수술비가 진짜 괜찮고. 네. 어, 이런 부분들로 지금 전체적인 추위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DB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좋았다가 아주 슬근 색은 안 좋아지고 있고. 네, 약간 눈치 보면서 안 좋아지는 거 네. 그리고 KB가 진짜 몇년 동안 안 좋았다가 쭉 이게 아주 야금야금 좋아지고 있고 또 메리츠 같은 경우에 안 좋았다가 <웃음> 다시 조금 좋아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추세들. 전반적으로 현대는 노멀하지만 조금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보험사마다의 특장점들이 계속 트렌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공부하시는 전문가님들한테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롯데 손해 보험을 조합으로 베이스로 뒀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린이 보험 상담을 받아 보셨거나 음. 아니면은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음. 이 납입 면제 유사함이 롯데만 빠져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음. <웃음> 31세 이상이죠. 음. 가입할 수 있는 성인 보험의 경우. 유사함을 납입 면제로 설정해 놓은 보험사는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차등이 되진 않고요. 음. 롯데손해보험도 일단은 지급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음. 보험료도 합당히 저렴하고 전반적인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보상이기 때문에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 영상에서 특히 어른이 보험에서 네. 어, 이 납입 면제 가지고 롯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인 30대 성인 건강 보험에서는 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회사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이 30대 사회초년생 분들 중에서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최근에 이제 액티비티 한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서핑하는 인구들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 운전자 보험 플러스 해가지고 상해보험에 대한 비중들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하는 연령에 비해서는 일단, 뭐, 30대 남녀 불문하고요, 어, 레저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상해 후유장이나, 아니면 골절 진단금, 상해 수술비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진단비만 준비하면 보험은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보험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상해 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딱 맞는 특약이기도 하고요. 일단 골절 진단금이나 상해 수술비가 비용이 크진 않지만, 실손의료비의 개인 부담금도 존재하고 그 치료받는 동안에 경제활동을 약간이라도 지장을 주는 부분을 음. 적정 수준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음.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음, 이렇게 해서 30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30대 기준으로 해서 성인건강보험 5월의 추천플랜들좀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좀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